직접 이렇게 카페에 가서 바이드로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는 것만 생각을 했지 커피 찌꺼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이 화분을 뭘로 만들었냐 하면 커피박으로 만들었대요 오 커피박이요? 혹시 커피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 제가 아는 네. 박은 그 바지 박, 박. 슬근슬근 탑질하세요 <웃음> <웃음> 커피 찌꺼기를 커피 박이라고 박이 찌꺼기인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깨를 짜잖아요 기름을 짜고 남은 깨 찌꺼기를 박이라고 그러네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도 커피콩이잖아요 아 그쵸 네. 착 짜가지고 커피 쫙 나오는 커피 박으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굳히면은 이런 화분이나 음. 아니면 이제 제가 요걸 산 쇼핑몰에 연필도 팔더라고요. 어머, 연필 신기하다. 네. 캔들이라든지 음. 이런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허, 이게 진짜 커피 네. 찌꺼기 업사이클링 아닌가? 그렇죠. 어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커피 박에 네. 다른 것도 함께 들어가서 화분이 된 건가요? 여기에 뭐 천연채소 추출물 같은 거를 섞고 허. 벌레, 곤충에서 아 나온 분비물, 그게 천연 코팅제 역할 같은 걸 한대요. 오 그러면은 이거 되게 잘 썼겠네요. 다 100% 자연유래 성분이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땅에 묻히면은 한달 이내로 이렇게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고. 되게 빨리 돌아간다.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죠. 네. 그래서 천연 퇴비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나 이런데 두면은 천연 탈취제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맡아 보면은 커피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이게 다른 성분이 조금 섞여서 <웃음> <안> 나나요 <웃음> 바깥쪽을 맡아보세요. 안쪽 말고. 어? 코피향이 어, 나요? 어. 네. 아. 안날 리가 없으니까요 코피향이 아, <웃음> 나네요. 아무래도 아, 안에는 안에 조금 반짝반짝한 음. 게 안에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이게 약간 뭔가 묻어나오는 그런 네. 느낌도 나고 약간 보들보들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흙을 딱 간단하게 붙여놓 아 느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도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요 우리가 화분으로 이렇게 던진다거나, <웃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파괴양님 아, 알아 <웃음> 저는 식물질한테 친절합니다. 인간은 뭐. 네. <웃음> <웃음> <웃음> 모양이 좀 자유분양하죠? <자연스러운> <웃음> 네. <웃음> 아, <좋았어요. 웃음> 근데 약간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더 친근한 느낌? <웃음> 색깔부터가 네. 커피로 만들어졌어요 하는 느낌으로 되게 그쵸? 갈색이에요. 아메리카노 네. 너무 샤츠가 많이 하지. 사약의 <웃음> 색깔. <웃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오 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을 때 원두가 한 15g 정도 사용이 된대요 음.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가 커피가 되고 몇 프로가 쓰레기가 될까요? 음, 한 반은 되지 않을까요? 반이요? 네. 0.2%만이 <웃음> 진짜 적죠 너무 적죠 네. 그만큼이 커피가 되는 거고 나머지 99.8%는 다 찌꺼기? 네 오. 쓰레기로 버려진대요 네, <웃음> 연간 수십만 톤에 가까운 커피 찌꺼기가 나오는데, 음.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거는 한 1% 정도? 아, 1%밖에 안 네, 돼요. 네, 너무 적죠. 네. 나머지는 거의 매립되거나 소각될 운명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커피 찌꺼기들이 뭐 퇴비로 네. 사용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바이오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수 네,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진짜. 되게 다용도더라고. 이거 보니까 뭐 굳혀가지고 벽돌로도 만들고. 오, 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커피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뭐 설거지도 할수 있고. 설거지를요? 네. 할수 있대요. 한 번, 찌, 그 천연 세제도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커피야 고마워. 커피야 고마워. 나쁜 <웃음> 커피야 고마워.